오늘 아침 비행기에 타고 드디어, 드디어 집에도착했어요 근데 지금은 바로 나가야 돼서 그러면 엄청 중요한 일이 해야 돼서 지금은 같이 갈래요? 마이크 세팅 이산해서이 부분만 보이소오버로 할게요. 3년 만에 홍콩안 가니까 뮤딩은 왜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저는 페리로 이동할 거예요. 드디어 도자 했어요 한번타는 거는 약총5 0 0원 정도? 지하철 보다 살짝 더 사요 페리는 5분 뒤에 가니까 빨리 교통카로 드교제했어요수직키 저도 홍콩 사람인데 이 페리는 저는 처음이야 그러니까 조금 신기했어요 배 안에 잔식이 엄청 헝건한 옛날 감성에 나왔어요 지금 식사 시간이라서 그에서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대부분 식탄도 줄이 생으니까 그냥 맥도날로 돌아갔어요 여기 새로운 메뉴 생기니까 이거 먹어볼게요 여기는 오숙숙하고 김하고 바비큐, 은사퇴김 가루 있어요. 김 좋아하니까 김맛 걸랐어요 그리고 럭사 도유 발도 시켜야지 테이블 서비스는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홍콩에서 식사 시간은 테이블 찾는 거요시 오늘은 제일 중요한 임무이다이 아저씨 뭔가 느낌이 거의 다 먹으니까 그냥 이 아저씨 <놀람> 뒤에서 기다릴게요 깜짝이 내대에한 아줌마 목소리 <놀람> 이 아줌마 그냥 알아서 바로 말도 안돼자리 찾는 거 도와줬어요 小姐呢度有冇人坐啊啊呢度有人坐啊要 t 要 d i o Table t a 你要你 s e l 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 약간 쟤다테리약는쟤을것같 쟤는 쟤는 쟤는 쟤는 는는 쟤는 쟤는 쟤는 쟤 이거 본투이네. 잠깐만요, 잠깐만. 본투 있어, 본트 있어. 이면서도 편리한 세상입니다. 현지인들의 바쁜 일상에 맞춘 빠른 식사가 대세이며 직원들은 빠른 속도로 자리를 안내해줍니다. 인원수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다른 손님들과 함께 앉도록 권장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실용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멋진 방법입니다. 설마 이 빌딩인가요? 어 아마 여기 같은. 이거 뭘로 볼래 어, hello. 어, 마身份证去边度나手电梯上两层上面有 오케이, 아, 오케이, thank you. 빌딩 진 예쁘다. 와. 지도날에 한번 여기 오타쿠 천국이네 간식이 갑자기 땡겨서 여기 왔어요 여기는 시음하이 오목 워프 등등 간식을 팔았는데 저는 간단한 가래 오목이란 시음하이 컴보를 시킬거예요 아, 修了. 修 thank you. Mm. 방금 거기 먹는 차례 없으니까 나는 비밀 장소 찾았어. 비밀 시간. 와, 나는 나도 처음, 나도 처음에 여기 왔어. 진짜 예쁘다. 와, 야, 여기 봐. 헐! <웃음> 야바이! 내가 방금 시키는, 약간 살짝, 어떻게 말할지님삼처럼 이거는 시우마이. 그리고 이거는 약간 살짝, 옥목. 아, 이거는 매우맛하고 좀 간장노스. 음! 이 맛이다. 재미네, 항상 먹는 맛이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야 아, 쭈기쭈기하고 어린이 맛이다 옹목도 먹어볼게요 음. 음. 맛있다 하지마 먹어야 돼 귀여워 강아지 이 먹고 싶었어. 근데 이렇게 먹는 오묵은 제일 맛있다. 꼬치로 먹는 거는 그다음에 소스 위에서 무으면 와 이거 예술뿐이다잘 먹었습니다. 설마 방금 갔어? 왜 기다린 사람 없었어? 다섯 시 21분, 아, 다섯 시 18분 나 갔어. 이런 거 와, 멋있어, 멋있어. 야, 이거 또 해. 이거 또 해봐야 와 야, 삼가형이야. 우와. 와, 이 배는 여기 드래깅 하고 있어. 에이, 배 타는 강아지. 평금로, 어느 <웃음> 금로 줬어, 가비 카드, 카드 더없선선아그럼 평이점에 평이점에 가서 평이점에 가서 덕로 해야겠다.